모 노래, 네이레 나이. 흙! 이노카미카구라 앵, 뭐! 아! 나 완전, 산지로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 오메 잠깐! 너인여초 다니는 삼반 아니야? 어? 어? 너도? 응! 어, 난오반이야 학교 포토에서 너 지나가는 거 봤어! 어? 그래? 혹시 너도 기멸의 칼날 좋아해? 어? 나도 엄청 좋아하지! 아! 아시는구나! 기멸의 칼날을 떼는 다이쇼 시대! 수술 파는 마음씨 착한 소년 카마도 단지로의 어느 날 도깨비에게 가족을 몰세당가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카마도 단지로의 이야기와 매번 오니와 싸울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한 소년의 이야기는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 우리 통화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이 놀이터에서 뜨거운 호흡을 나누며 기칼놀이는 어떨까? 오너 어, 진짜 뜨거운 아이구나? 나도 기칼참 좋아하는데 음, 오늘은 안될 것 같아 어이 삼일절이라서 태극기를집 앞에 걸어야 돼. 태극기 어? 아유 오늘은 우리나라 국기를 걸은 날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정말 국기를 다 걸고 있네. 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은 국기가 안 달려 있네. 그러면 나는 일본 애니를 다이스키 좋아하니까 일본 국기를 걸어야지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응다그다 일본 국기는 역시 그리기 쉽다니까 됐다 <웃음> 남들은 다 태극기 걸때 내가 보는 애니의 캐릭터에 대한 존경심을 담으 일정기를 거는 건 완전 특별이고 완전 감격적이고 어지고 지리고 레디고 파파고 애니 주인공의 의지를 담은 나의 일정기답 하 됐다 요르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3일절이잖아요 태극기 다는날 맞아 맞아. 이렇게 태극기를 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나. 아빠! 그런데 3일 전에 왜 태극기를 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란다. 일본에게 우리 땅을 뺏긴 역사가 있지 않니? 어? 친구한테 장난감을 뺏겨도 화가 나는데 우리나라를 뺏겼다니! 그래! 그래서 다 함께 광장으로 나와 태극기를 들고 평화 시위를 한 날이란다. 많은 열쇠생들이 희생되었지만 이날이 있었기에 8월 15일날 우리나라는 일본부터 해방에 성공하였지 3일절이 없었다면 평화를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아 그렇구나 음 대한독립 만세 벌써 104번째 맞이하는 3일절이란다 아 그렇구나 저 이제 그럼 태극기 다았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요 음 그러렴 오늘은 진액돼 집에 놀러가는 날 랄랄랄랄라 좋아해 집주마에 태극기 걸려있는 것좀봐 멋지다 그러게 말이야 저기를 봐도 태극기 저기를 봐도 태극기 저기를 봐도 태극기 아 어! 저건 뭐야 저 집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려있잖아 아니 어떤 무기념이냐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삼일절은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은 날이야! 이런 기념적인 날에 일장기를 달면 어떡해! 에이씨 아, 끓여라! 너 뭐야! 어, 종현아! 야! 너 아침에 봤던개아이야 에, 어? 에, 어? 어, 넌 뒷칼잼민이야! 야! 너 집에 부모님도 없냐? 어떻게 3일 전에 인장기를달수 있어! 너를 그냥 창문에 매달아줘! 부모님 빨간 날이야! 누가 가셨거든! 알겠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거 내려! 에이알 빠야! 아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내가 일본 애들을 좋아하니까 달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뭔데 이 시래라 저래라임? 코르소다요! 엄마의부 코르소! 쉬, 쉬, 저걸 어쩌지? 에이? 저건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목탁치고 부처님 오신날 절에서 찬송가 부르는 느낌이라고 감히 삼일 절에 다른 나라 국기를 걸다니 에이, 에이,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 가자 에이. 경찰 아줌마 저 집이에요 네. 꼬마야 네가 일장기 걸었니? 저거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에이? 아줌마 여기 저희 집이에요 잠깐만 걸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다른 나라 국기 걸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죠? 할말 없죠? 말문이 막혀버렸죠? 팩트에 막혀버렸죠? 그럼 말 걸지 마이 어... 왜, 어떡하지? 음, 응? 음,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 이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 날 따라와 가자 그래 우리 집에 뭘 걸든 내 맘이지 왜 난리들이야 헤 즉셔 짜증 나게 말이야 역사를 이젠 민족에미 미래가. 없다 <놀라> 넌 미래가. 없어져야겠다! 미래가. 이래다미가꽉 잡고 있어꽉 잡고 있어. 래가 <놀라> <놀라> <놀라> <웃음> 미미미니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 <웃음> <웃음> 진짜 그럴 것이지. <웃음> 어, 댕댕아 좋았다.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어, 재민아 어디 어, 도대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일를 내자. 내려... <목소리로>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죽었어. 아 가자. <차가워>. 아도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